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오늘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갈말럭 신철원 위에 있는 삼부연 폭포에 왔습니다 철원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사가 겸재 정선이 여기 삼부연에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림을 거린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삼부염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삼부염폭포는맹선산가락 용봉산자락의 흉폭에딱 앉아있습니다 높이가 20m나 수심이 얼마 정도 되냐 용네마리가살 정도로 아주 깊습니다 저기 움특패인 저... 보이시죠? 가마솥트럼 저기 홍해가 칼로 저기를 하위를 치우는지 용의마리가 청천하기 위해서 저용 터림을 한 것이지 그분은 알수 없지만 어찌까나 귀한 고음이 나타나고 있습니 이쪽 여기 산무역쿠퍼는 천년동안 한번도 불이 많은 적이 없다고 그분은 궁예시대 때부터 중대로 오는 이야기 아마 궁예 궁예가 그 고무래를 태봉에서 스스로 태봉의 나라를 세웠던 궁예의 마지막 철철한 모습이 이쪽에서 끝났기 때문에다 궁예의 눈물, 저 왕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삼부연 폭포입니다 원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멀리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아 정말 멋있습니다 폭포가 한중턱에서턱 떨어집니다 3단 폭포입니다 한번 내려와서 웅덩이가 생기고 두번 내려와서 웅덩이가 생기고, 세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장대한 모습을 보이는, 저 폭포가 바로, 삼부연 폭포입니다. 아, 여기 삼부연 폭포에 가려면, 서울에서 쭉 가다가, 예, 저런으로 물론 가셔야죠. 가셔가지고, 가다 보면은, 여기에, 삼부연 폭포, 바로 앞쪽에, 잠시,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대기하실려그러면삼부형 폭포 오른쪽에 터널이 있어요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쭉 가면은 바로 건너자마자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걸어서 터널로 나와서 이삼부형 폭포를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천년 동안 내리는 천년 동안 터널는 천년 동안 쏟아지는 저 폭포수 과연 궁예의 눈물일까요? 왕의 눈물일까요? 아 엄청납니다 지금 쏟아지는거 보세요 우와 저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이거 장마가 한참 오기 전에 제가 촬영해 놓은 건데 지금은 아마 여기 가득 찰것 같습니다 폭포수가 이 폭포수 앞에 있는 저용소 용감에 가득 물이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심은 얼마 든거냐 그냥, 그냥 깊어요. 시퍼럽습니다 아직도 이 무기 한 마리가 저 산부영 통포 용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시지 마세요. <웃음> 아, 들리는 소문에는 용매의 말리 중에 세 마리는 성징을 해서 저렇게 두트콘 같은 모습으로 청천하는 자리를 만들고한 마리는 성천을 못해서 여기 폭포수 용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좀. 아, 아, 아. 대단합니다. 여기가 철원에 있는 한부역 폭포입니다. 저는 한세번 정도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새롭고, 갈 때마다 더 멋있어집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맹천전사랑 그리고 용봉상자랑 여기 마지막 궁예가 숨지기 전에 여기 살았던 왕건에게 쫓기다가 이쪽으로 왔던 궁예가 철원에 투업을 중했던그 나라 태봉의 자리입니다 엄청 가죠? 이 길로 쭉 해서 들어가면은 아 저쪽에 아, 주차장 있고 부연사라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찰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몇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저기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대로 끝글로 이 터널을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뚝뚝 물이 떨어져요. 그렇게 쉽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앞에 사람들이 먼저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펜 터널 건너펜으로 거의 왔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아, 두 사람이 길을 안내를 쭉간서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해가리 이렇게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와서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을 한번 쳐다봅니다. 아, 앞에 쪽에서 주차를 할수 있고, 아, 지나온 터널을 한번 쭉 뒤돌아 봅니다. 아, 이쪽에 오니까 해가 막습니다. 바로 이 물이 한미연 폭포에 폭포수가 이 계곡으로 부릅니다. 끝까지 한미연 폭포 철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